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회의 탁자를 또 날려먹었습니다. 그백을 일단 다들 오피를 다들 드리습습다아아야지 지금 이딴거 회의 탁자라고 치는니 <웃음> 제모델인가요근이이드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게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봐 이렇게 다 얼마나 가득 차 화면이 <웃음> 너무 가득 차는데요 <웃음>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e 소리 옷이 바뀌었네 이게 이경님 썸네일 보니까 빠린 촌 r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전게더 나은 것 같아 일단 갈아입고 와봐 o r 데 y I'm s <웃음> 어, 나 진짜 나, 나 너무 화가 잔뜩 나 그냥 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운비가 잘못했네 뭐, 이거 훨씬 예쁘잖아 이게 그냥 익숙하고 맞네 이쁘네 그래. 그래. 근데 운비가 잘못했네 운비한테 따지러 가야 해 아니죠 어. 사람에게 못생겨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 <웃음> <에>? 아, <웃음> <웃음> 오늘 초대형 공지인데요 예 아오 그냥 확 아 그냥 아, 진행하시면 음, 되지 아 그냥 하면 되지 그래. 이거 뭐철치했다고 그거 좀나 아, 진짜 화가 잔뜩 나 오늘 그냥 정말 개판이네요 아무튼 자뭐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맙동산으로 이렇게 네명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한명이 빠질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 빈자리 예전에 그 다음에 예전에 그왁자지껄함을 잃어버린 듯한 그 빈자리가 너무 느껴져서 오늘부터 나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목소리> 나, 우리 아 나비아, 나비아, 나비야나비야나비나비나비나비나비자 나비아, 야아예예 우리 비아 나비아, 나비아, 나비아, 나티아나비티 나비아, 나비아, 나비아, 나비아, 나 벌써 동기화가 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원래 7명을 채우려고 했어요 H까지입니다 H까지 H도 거의 한 0.7멤버 정도는 저는 에이... 마음에서 에이 너무 많이 쳐다 <웃음> 0.3으로 합시다 0 3 그러지 3으로. 말어 신입도 들어왔는디 얘는 뽑은 거고 누가 뽑았는디? 뽑진 않았잖아 지우자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돌덩이 야 0.35로 어, 합시다. 0.35. 아, 그래그래 정말 터스에 오져버려요. 그냥 난이도 모르는 <웃음>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저 5월 14일에 갑자기 그팬 미팅이 잡혔어요, 여러분. 어, 어. 예? 예, 이게 이게 갑자기 그팬 미팅이 잡혀가지고 제가 그 플레이 엑스포라고 일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웃음> 뭐라 그래 이 이벤트가 있거든요 전시회 전시회 5월 14일에 그래서 일요일 인데요 12시부터 2시까지 스위치 라운지에서 팬미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올수 있으면 오고 말수 있으면 말고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해서 근데 난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버튜버기도 하고 뭐 얼굴 공개 계획은 전혀 세워지지 않아 있다는 거 10번 아니 나도 얼굴 알고 싶다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 내놔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 끝나려고 말로 핸드폰 번 알려줄게 아니야 아, 근데 카톡 아이디 뭔가 전화번호 내놔라. 생각보다 더 바보 같아서 당황스럽지? <웃음> 여기. 아니야. 우리 연비 바보 아니야. 우리 연비 바보 아니야. <웃음> 맞아. 그렇게 이약 물고 변화하면 <웃음> <웃음> 안 돼. 우리 나비 잡에 하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 아, 그래? 우리 나비 잡디가 그래? 바보가 나비야. 되면 내가 뭐가 돼? 나 그럼 같이 바보가 맞아. 되는 거? 안,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쌤쌤이야 이꼴이야. 이꼴. 근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난이 사진도 보고 연비 사진도 다 봤거든요. 저는 다 알거든요. 예. 음. 네, 난이는 예쁘긴 해요. 예, 여러분. 예쁘긴 예쁩니다 네. 나 예쁜 게 요. 진짜 좋아해 아 잠깐만 야자 잘가아 쉬어 쉬어 쉬 아니 그럼 나는 뭐 못생겼다 이 말이 아직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연비는 그건 제가 딱 얘기할게요 연비는 네, 다음 안건은요 난니가 합류한 기념으로 난니 일단 스킨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저저저저 <목소리> <목소리> 음... 저저저 망사 스타킹 입고 저저저 저저배 때리까고 저저 저저저 배 나온거 봐라 저저저 기나두개 봐라 저저 바게트빵 두개가 지금 바게트빵 두개? 바게트빵 두개 뭐라기만 어찌가? 너 조용히 안해? 스킨 보여 있잖아 식빵 씌우세요 정말 아니 근데 요 스킨 있잖아요 요 스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거예요 요것도 예쁘긴 한데 맞는 스킨으로 최대한 좀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님. 예. 무스킨 언제 예뻐져요? <웃음> 근데 아, 왜나내 아, 나, 스킨 미워? 나 귀여운데. 얼굴이 바보처럼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스키너 <웃음> 채팅창에서 울어요. 아, 도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무튼 그래서 스킨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컨텐츠들은 이제 나니랑 함께 할 거다 어, 오늘도 회의 끝나고 게임도 같이 할 거다 오오 어머어머어머 그다음에 나니가 들어오면서 또 연비가 요구사항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저한테 동생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 동생 형 노력 좀 해봐 <웃음> <웃음> 아야 너무 너무 젊은 거 아니냐? 동생 <웃음> 갖고 싶대잖아 여 <웃음> 이미 늦었다 아빠 <웃음> 노력 이미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웃음> <웃음> 그래요 어 제가 노력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탐색을 해가지고 막내 동생을 또 하나 만들어 아 만든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 데려오겠다. s 네, 배를 그러니까 어, 섭외를... 어, 응. 섭외를... 어, 황새한테 물어달라고 하고 있다 o b e r Sober. s o 뿌려서 해보겠다. 황새한테 네. 물어달라 e r Sober. s o b e 뿌려 o b e r s o b 아 r Sober. Sober. s 아이 e r Sober. Sober. Sober. Sober. Sober. s o b 사 r 이 o b e r Sober. Sober. s o 다들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네. 맞는 색깔이 네, 네, 네, 네, 네. 근데 난이가 하얀색인건지 하늘색인건지 제가 퍼스널 컬러로 따지면 남색에 파란색이긴 하거든요 색깔이 소리랑 조금 겹치는게 보여가지고 예. 차라리 흰색이 낫지 않을까? 어 흰색? 흰색? 좋아요? 네. 어 음, 흰색이 나을 좋아요. 것 같은데? 예 예.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또 8월, 뭐 9월 이런때또 저희가 콘서트 형식 팬미팅을 하고 싶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 내용 관련된 것도 따로 또 영상이 올라갈 거고, 물론, 난이 같은 경우에는 관객석에 숨어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스태프인 척하 s 스태프 거기 어딘가 <웃음> 있는 스태프 어, 스태프인 <웃음> 척한데 그중에서 예쁜 사람이 step step step s t e 아 step step step 가 t e p s 쁘대 아니 근데 <웃음> 얼마나 자신감 t e p step s t e 가지고어저 예뻐요 저 진짜 예뻐요 막 이러더니 내가 맞아 내 방송에서 예전에 맞아 나 예뻐 하면서 e <웃음> 아, 나 그랬어 근데 t e 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 t 끼리 step 진짜 <웃음> 내가 봤기 쓸땐 연비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만게저두명 여자 그니까 맞지 맞지 어. 아니 지금 내가 배터 어, 어. 먹어 그러면... 그, 어. 아, 아, 가지고 둘이 벌써부터 내가, 아, 내가 이렇게 된땐다 이유가 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욕쟁로 아, 만들 거야 고약하다니까, 원래 나욕 색깔 안택고뜬만이색깔 원래 제가 욕을 안 썼대 연비가 나욕 연비가 뭐 생각만 해도 대학 다니면서 대학 교수 교수 이런 말해 교수 이 말해 보고 서 있을 게한 어떨 다이 야, 조용히 잠깐만 기다려. 멤버를 뽑기로 마음 먹었던 게뭐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의 어떤 빈자리라던가 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 나간 친구들 어 연락을 해봤더니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웃음> 어 인생 계획도 맞아. 잘 세워있고 잘 살고 있어서 너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진짜로 놓아줄 때가 되었다 어 그러면서도 한 켠에 밀려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허함 그래서 이제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니한테 연락해서 좀 왁자지껄함을 만들어보고 싶어 나니야. 근데 지금 벌써 살짝 좀 후회가. <웃음> <웃음> 남자는 어떤 사람 뽑을 예정이에요? 나는 남자는 연비가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귀여. <웃음> <웃음> <웃음> 어, 퓨티. 아... 그리고 내가 연비한테 대놓고 그냥 연비야, 그냥 잘생긴 사람은 어때? 이랬다. 그때 연비야 오라는줄 <웃음> <어려운> 알아? <웃음> 아, 잘생기면 자기가 되게 잘해줄거래. 잘생기면 은 되게 잘해주는데 내가 안된다곤 했었어 고백할까봐? <웃음> 아니 그러면 이제 너무 티나지 않나요? <웃음> 저 벌써부터 <웃음> 상상하고 있어야상상하지만 <웃음> 마! 마! 어, 야 연비야 뭐야? 어? 연비야! 너 어디봐! <웃음> 야얘 눈빛이.. 야뭐 저기 뭐 있냐? <웃음> 받아버려야겠는데 지금? <왜> 야, 혼자.. <웃음> 혼자 다른 <웃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 손잡고 공원 <웃음> <도움> 가는 꿈꿨는데 얘? <웃음> 아니 방금 저기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아니야.. <웃음> 아니. 잘생긴 애 데려오면 안돼 <웃음> 그러면서 딱 우리 인사했을 때 그럴 것 같아. 담막가싸 이러서 바로. 갔떡에서 <웃음> 맨날. 땡땡아 오늘 누나랑 뭐 할래? 오늘은 오늘 챙겨 마아서 기프티콘 보내 줄깡 누나가 기프티콘 헛딸이나 지났네. 해? 미안. 내가 그전에 너 몰랐어. <웃음> 6달이나 지났네. 아니, 그건 그건 지나반이야. 흑인인데안 <웃음> <웃음>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 난이야. 아, 어 연비는 잘 생기면 호구여도 상관없대. <웃음> 영비야 생각을 해봐 이들하고만 8년을 지냈어 아, 나도 꽃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어찌 나방이 했지? 꽃밭에 들어가야 하는가 어찌 해요 어찌 나방이 너그런 꽃밭에 들어가면 전기파리 채로 지져져 바로 딱 꽃밭 옆에 가서 엠에프 나방이. 스으지 <웃음>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좀 행복하게 방송을 해보고 싶어. 음. 야, 이들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언제까지 불행하게 방송을 해야 돼? <웃음> 어, 잠깐만요, 연빈이가 방송이 불행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이들하고 같이 있는 내가 불행하다 이. <웃음> 야, <웃음> 야 니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야 얘들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요이이랑게이좀 따로 회게 이렇게, 이이랑게쪽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기다려봐. 이렇게, 반목을 하면 안돼 내가 딱 얘기했지 우리 자꾸 이렇게, 하지? 이혼이야아이렇이 <웃음> 자. 게 자리... 그래 자리 섞어 자리 섞어 자게이 저리 가렇마 이렇게, 이렇게, 이 가. 아, 아, 자리 섞어 그래 자리 섞어 자, 아, 아 잠깐만 투디가 그래. 투디가 <웃음> 싫어 싫어 아 투디가 가자 아 투디가 가자 투디가 가자 내가 미안해 투디 아, <웃음> 뭐라고. 투디야 나 미안해 디가 가빨리 아 투디 취디, 투디가 이리 와 이리 와 투디야 누나들 취디와. 사이에 와 누나들 사이에 와 빨리 여기 딱 껴. 아니 죄송한데 저희 반 말하지 마세요 빨리 가 정상수야 마 니가 정상수 응. 자 좋아요 야 나는 진짜 시끌벅적한 걸 원했지 이런 싸움 박질판을 원한게 아니야 그래! 형 어. 그것도 시끌벅적하잖아 어쨌든 진짜 오. 뒤지고 싶냐? 아니는 <웃음> 뭐하지? 어..어.. 어..어..그래 <웃음> 진짜 딱 저거 연기가 옛날에 하던지 자몇개 선만 하지? 일단은 나니는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요, 맞죠? 많아요. 막 네, 초보인. 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되고요. <웃음> 이런 저기 거할 김이 때만, 보인다. 나도 나도. 이런 거할 아, 때만. 그래, 나도. 내가 하나 줄게. <웃음> 저기, 저기 김이 보인다. 근데 내가 딱 말하는데 연비야, 너보다 내가 피부 좋아. <웃음> 아, 딱딱하게 말아. <웃음> <가지 맞다>. <웃음> 연비 뒤진다? 피부 지금 화장 지웠을 때 보잖아요 진짜 큰일 나. 그렇지 뒤진다 여중에서 그러네. 피부 내가 제일 좋을 듯아 그건 아니, 또 근데, 팩트야 근데 근데 빗소리는 빵빵하게 채우는 피부 같은 느낌이야 어? 아스팔트 같다 이거야? 어? 아니 아 어? 뭐라고? 아니, 무슨, 무슨, 뭐, 피부라 무슨 피부라 그러 거야 지금 방금? 땅바닥에 채워놓은 거야? <웃음> 아니 아니 야 얼굴 갈렸다고? 아니, 아니 땅바닥에 채워놓은 거야 너, 아 빵빵하게 빵빵하게 아 땅바닥이라는 거 풍선같은 <웃음> 피부야 풍선같은 피부라니 사람한테 얼굴은 그뭐 <웃음> 크다는 거야 뭐야? 연빈의 얼굴에 주름이 야너 진짜 <웃음> 뒤지고 싶냐? 아니 서로 그러지 말자 그래. 우리 그래 야 아, 아, 지금부터 진짜 컨텐츠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거 형한테 안좋은 말하면 벌칙받는 컨텐츠 하나 만들어야겠다 래래 그래, 벌금내자 우리, 아, 그래, 우리 그래, 그래 그래 도가 낮아서 그이야가낮야그 난이도가 낮아서 가 제일 많이 할거야 그래 자야아서 난이도가 낮가 나쁜말을 그렇게 했다고? 자, 너는 좋은 말을 나쁜 말가이도가낮아이도가낮아그러면도 <웃음> <웃음> <조용, 정숙. 웃음> 일단은 그래 그가 낮아서 난이도가 아난이가아아 <웃음> <웃음> 아, 이러은 벌써 벌칙이라고 그래, 이런 벌칙 해야 되는 거고. 거야, 이러면 원래. 아 생각 중. 아 너는 정말 목소리가 좋아. 아 정말 고마워. 어머, 어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 토달지 마. 칭찬했을 때 알겠지. 어어 어, 어. 연비는 어. 진짜 내가 성격이 두루뭉실한 게 정말 착한 거 같아. 욕하는 거 같은. 이거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시 칭찬, 음, 재칭찬 요구하셔도 돼요 재칭찬 맞아. 연비는 패션 센스가 진짜 이뻐 또 어제 얘한테 패션 다 아! 갔다고 쌍용먹었거든요? 저토안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거는 그, 좀 심했어 좀 방송할 땐목 늘어난 티는 이제 좀 입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웃음> 어. 야너 그거는 네가 옷을 잘못 입은 거야 그건. 그래 옷잘 입는다고 칭찬 받으면 그 옷을 방송에서 입으면 되잖아 빡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 맞아 자 연비가 칭찬 이거 맞다 칭찬. 이거는 재칭찬 기각 야 연비가 투디한테. 투디는 투자를 잘해. 나야 <놀람> 근데 이거 심장이야. 진짜 리얼. 아. <놀람> 어. 이거는 아, 부의 심장이야. 진짜 리얼. 이거는 투디는 꼭 부자가 될 거야. <웃음> 칭찬이겠지? 진짜. 아니, 별로 칭찬, 칭찬, 칭찬, 칭찬 같지도 않아, 투디 하나는. 아니 이제 그래? 야 지금 볼 키가 얼마 어려운데. 맞아. 어. 지금 맞아. 저기 저기는 차나 하 이랬고 난 소하나 이랬는데 진짜 부러 워 하나가... 죽겠어, 투디야. <놀람> 그래? 음. 오케이. 음. 오케이. 뭐더 돌겠지? 아는 게 없는데요 저는. <웃음> 해봐. 야 그래도 그래? 솔직히 해봐? 어 난이랑 오랫동안 알았지 트디 정도면. 얼굴이 진짜 이뻐. 알아? <웃음> 아니? 알아? <웃음> 진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야 잠깐만. <웃음> 아이나 제일 아는 거 얘기한 건데 이거 게임을 엄청 잘해. 다시. 어. 아왜 게임 잘하잖아. <웃음> 이거는 아니. 나 이런 게임한 거 러스트 백은 없어! 아, 발로란트에서 엄청 잘했잖아 맞아! 얘, 얘 발로란트 안 하잖아 아나 대회를 봤어 최근에 한 대회를 봤는데 아 너무 잘하더라고 아 근데 대회 같이 아, 봄! 무슨... 대회 같이 봄! 오! 오 응, 응, 응, 응, 응. 어, 진짜? 보는 것도 한... 봤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얘 얼마 전에 나니가 버추얼 발로란트 리그라고 대회를 하나 나가는데 거기서 5일 연속으로 울었거든요 <웃음> 왜요? 칭찬해봐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 <웃음> 나는 근데 칭찬 하면다할수 있지? 모두에게 칭찬할 수 있지? 아까 어, 어, 우리한테 다, 다 해줘, 해줘 형이. 다, 다 해주면 어, 되겠다. 난이부터 해줘. 해줘 형이. 일단은 난이 같은 경우에는 예쁘다 금지. 게임 잘한다 금지. 옷잘 입는다 금지. 어쩔 캐릭터 이쁘다 금지. 그치지 했던 거는 하면 안 되지. 와, 그치, 그래. 팔, 팔걸이를 묶어버리네 이거. <웃음> 아니 일단은 나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설날 러스트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사실은 좀 소음이 있었어요 팀간에. 어, 그런 걸또 키가 막히게그 위기 관리 능력 말로다가 그냥 사부작 사부작하면서 조정을 잘 하더라. 음. 어? 말싸움에서 이긴 어, 거 아닙니까? <웃음> 아, 그런 언변.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아. 제가 멤버 영입을 제안하기 전부터 좀 통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참그 캐릭터는 망사 스타킹 이렇게 입었어도 어 아주 그 보수적이고 <웃음> 어 아주 그냥 <웃음> 십선비고 그냥 음.. 참이야 어 참이야. 어, 참이야. 어, 어. 보수적인 십선비의 어, 참한 나미입니다 음. 아 뭔지 알겠다. 정답 꼰대. <웃음> 어그 꼰대기도 해. 꼰대기도 한데 그 약간 어, 참이야. 정단이. 어 근데 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꼰대들 말이 대체로 또 맞다 또. 어, 아 맞긴 해? 어 생기진 아 어어 아무튼 그렇고 자 2D는 가끔씩 나는 우울할 때 2D가 빵 터트렸던 영상들을 봐요 <웃음> 폭발력이 있어 폭발력이 어 가만히 있다가 한두 마리 툭툭할 때그 폭발력이 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장 잡는 직원 같은 느낌 <웃음> 일 잘한다 어 똑순이다 아까 안타까운 점은 좀 짐만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맞고 싶냐? 아니 난 모두의 발전을 위한 어떤 칭찬이라기보다는 어, 아니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다 칭찬하고 왜 나한테는 보알 좀만 계속 얘기하지? 음, 아니 나 너무 다 좋은데 예쁘고 다 좋은데 이제 고것만딱한 완벽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빗소리는 애가 좀 따뜻한 편이야 애가 좀 어... 정이 많고 여자 친구 생기면 제일 잘해줄 것 같은 그건 얘기하지 마 <웃음> 그래서 다음 컨텐츠가 뭐라고요? <웃음> <웃음> 다시 기각할게요. 아왜다시야이 칭찬 아님? 여자친구 생기면이잖아 생. 음 아, 그러면은 아. 야무져. 비수는 약간 좀 야무져. 음. 혼자서 산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애가, 오, 애가 같이 음. 여행 가면은 사부작 사부작 알아서 다 이렇게 정리 정돈도 해놓고 음. 막다 알아서 하는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네. 갔다 오면 아퍼. 그렇지. 그래서. 근데 혼자서... 몸이 너무 약하긴 해. 맞아. 유리 몸이야. <웃음> 어, <갔다> 면역력 <오면> 때문임 아... <웃음> 몸집은 한네세배 되는데 아픈 건 나의 한세배돼응 근데 어. 싸움이 나잖아? 그럼 빗소리는 사람을 찢어 <웃음> 병약한데 그냥 그냥 피지컬은 제일 좋은 그런 소프고 <웃음> 뭔... 2D도 근데 싸우면은 2D 발에 밟히면 사람이 죽어 그냥 발이 <웃음> 거의 <웃음> 서린 약간 빗풋이라가지고 2D랑 빗소리 양쪽에 딱 끼고 다니잖아요? 어 든든해? 그래서 연비가 그래도 나름 역캠 활동도 하는데 어 스토킹 하나 안 붙잖아. 찍길까봐 <웃음> 팬더 하나에 반달곰 하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찍힐까봐 뭘 못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니가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막내동생도 구한다. 근데 저희가 막내동생 구하는 것도 막 오디션 이렇게 하자니 좀 그래서 제가 좀 메일도 보내주시면 좀 보기도 할 텐데, 되도록이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예 남성분들 많은 지원, 만관잘부. 네네. 아 맞아 맞아. 이거 막내 동생 관련해서 내가 잠깐 얘기할 거 있는데 한 펜이랑 전에 더프레스 방송했을 때난 너무 편한 거야 그냥 방송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펜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웃음> 야너 얼마 받아 그돈 내가 줄 테니까 방송 같이 하자 이랬는데 까였다기보다는 이제 한 펜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그때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 계획이. 어, 그래서 음... 넌그 계획대로 해라. 어 그렇게 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예, 그래서 일단은 연비가 어, 동생을 갖고 싶다 하니까 열심히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구하더라도 오늘은 못 왔지만 또 H가 또 간혹 가다가 또 채워주니까요 예, 재밌는 아, 그런 생활을 하고. 정석을 하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H가 오면 연비난 이쪽이야? 그치 음. 그치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08까지는 쳐주는데 예. 얘네들은 03으로 쳐지잖아 못되게 잘 쳐줘야 032잘 쳐줘야 032개 나빴다 진짜 진짜로. 난내 생각 바뀔 생각 없어 아무튼 저기 다음 컨텐츠를 하러 갑시다